기분이 좋답니다 선생님 선생님 목소리를 들으면요 맨날 맨날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 있지요 <웃음> 아니 그렇습니다. 저도 기분 나쁠 때 많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거 리딩에다 대고서 어, 기분 나쁜 걸다 표현하겠습니까? 어, 제가 한번 오늘 제대로 한번 여기다가 어, 내 분노를 여러분들의 분노를 담아서 또한 내 분노를 담아서 한번 시원하게 리딩 한번 해볼까요? <웃음> 라면은 확실히 매운맛이 맛있는데 저는요 개인적으로요 염라대왕면을 갖다 한번 먹어보고 싶어. 아직 뉴욕에 는요 염라대양면이 안 나왔어 어, 핵불닭은 있어요. 근데 핵불닭 그거 그다 그렇게 막 맵지는 않은데요. 맵긴 매워도 아무튼 여기는요 핵보다 더 매운 핵핵핵핵 핵, 핵, 핵 매운 맛이 들어있기를 바라요 오늘의 주제입니다. 내 네, 뒤통수 어, 제대로 치고 간그 인간 음, 매운맛 인과 응보 예지예. Yeah. <웃음> 카드 골라 주세요. 네! 카드 다 고르셨나요? 네! 카드 다 고르셨다면 1번 카드서부터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1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 네, 뒤통수 제대로 치고 간그 인간 매운 마 인과 응보 예! 여기는 진짜 제대로 치고 갔긴 제대로 치고 갔나보네 음. 제대로 치고 가 가지고 지는 잘될줄 알았나 어디 한번 봅시다 얼만큼 잘 되는지 욕심은 또 우라지게 많네요 어. 저기 뭐야 혹부리 영감이 어. 딱 봤으면 아이고 형님 했을거야 여러분 혹부리 영감 아시죠? 혹 때려다가 더 붙인 어, 그런거 어. 그래서 여기는 진짜 그랬으면 좋겠네 이게 뭡니까 어. 여기는요 망한것 같은데 <웃음> 어떻게 망해낸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 진짜 이 사람은요 솔직히 여러분 뒤통수 치고 간거 맞기는 맞아 가면서도 내가 이게 잘한 걸까 어, 미심쩍어 어, 그럴 수 있지 어, 그럴 수 있지. 딩스통수 쳤을 때는 자기가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랐을 거 아니에요. 왜 뒤통수를 쳤냐라고 하면 욕심이, 욕심이 말도 못해. 욕심 덩어리가 아니겠는가라는 거지. 그렇고 예, 저기, 마, 여기는 저기, 마, 뒤통수 치고 가가지고, 음. 그 상대방이 어, 상대방이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나왔을 확률이 높아 야 뒤통수 쳐 이렇게 어,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요 은 얘는 좀 그런 게 있어 성격 자체가 욕심은 울어지게 많은데 불확실한 것에는요 모험을 굳이 하려고 들지를 않아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도 나름 고민은 했어 뒤통수 치기 전에 근데 그게 무엇을 위한 고민이냐라는 거야 자기를 위한 고민이지 설마 여러분을 위해서면 뒤통수를 쳤겠습니까? 네버! 어, 그런 일은 아니다 라는 거야. 왜 그러냐 라고 하면 여러분들하고 관계가 나쁘지 않았어요. 좋았고 편했어요. 어 좋았고 편한데 왜 뒤통수를 썼어? 더 좋아지고 싶어서 그 욕심이 화를 부른 거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뭐 대단한 욕심이면 내가 말을 안해 별것도 아닌 욕심에 눈이 멀은 게 아닌가 싶어요 왜 그러냐 라고 하면 은 상대방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왔을 확률이 높아 적극적으로 나왔고 막 육탄 공격을 갖다가 퍼부었을 수도 있어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이 거기서 그런 거지 아 이게 운명인가 보다 어, 내가 원했던 사람이 이건가 보다 그렇게 느꼈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럴 수 있지. 어막 갖다 퍼붓는데음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솔직히 제이 타로 보시는 분 중에 남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근데 어, 어제 댓글에 보니까 어, 저 이거 미리 찍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갈 때쯤에 며칠 전이겠지? 며칠 전더 끌어보니까 아 선생님 왜 남자들한테 막 그러세요. 여자도 만만치 않아요. 라고 했는데 맞아요. 제가 사건 반장을 참 많이 보는데요. 여자도 바람 만만치 않대요. 어 혀를 내두를 만큼 바람 피더라. 헉. 그리고 남자 못지않게 뻔뻔해 어, 그러니까 뭐 굳이 성별을 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 바람에 성별이 있나요? 아니아니아니라 아니, 아 라고 봐 음, 여기는요 정말 냉정하게 어, 여러분들을 갖다가 끊어버리고 간것 같아 어, 그럼 왜 그러냐 라고 하면 자기 운명의 여자를 만나서 자기는 잘될 거라 생각했지 근데 여러분 한번 붙잡아 봤어요. 음. 카드에서는 붙잡았다라고 나와. 뭐 어. 어, 붙잡 붙잡지 않았는데요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여러분 뒤통수 치고 갈때 많이 다툰든지. 어, 많이 다퉜다라고 봐요. 이 사람이 기분 좋게 갔냐라고 본다면 그것도 아닌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이미 자기가 그 상대방으로부터 그치 바람난 그 상대방으로부터 어떠한 비전을 보았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비전에 욕심이 멀어서 간 건데 음 가가지고서요. 뭐 빨리 자기의 어떤 욕심을 갖다가 이뤘냐라고 보면 그건 아닌데 싶어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어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꼬셔내긴 꼬셔냈지만 이 사람이 어, 꼬셔내놓고서 진짜 와버리니까 어너 잠깐 잠 대기타 이랬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어, 대기타 어, 기다려? 라고 하고 이 사람도요. 그래서 뭐 가자마자 잘됐다라고 보기엔 되게 힘들어. 어떻게 보면은요. 그그 그 비전 때문에 얘가 진짜 밤에 뺑이치게 뭔가를 갖다가 해줬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하고 아더 이상은 안 되겠다. 내가 더 이상은 못 기다리겠다. 어, 내가 밤마다 진짜 코피가 터지도록 헌신봉사를 했는데 너나 언제까지 대기 타게 만들 거야? 라는 거지. 근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라고 하면 은 그래 저기만 뭐, 너랑 나랑 얘기 좀 하자. 끝장을 좀 보자.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되게 어떻게 돼? 이렇게 됐지. 어. 시, 어, 결국은 지도이배신의쓴 잔을 갖다가 마시지 않았겠는가. 어. 아니, 네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오니까 내가 그걸 버리고 너한테 왔는데 너 지금 나한테 무슨 짓한 거야라는 거지. 근데 버리, 저기, 막, 오라 그랬지. 내가 책임지란 말은 안 했어. 어, 너 어차피, 어, 두 사람 동시에 만드는 거 힘들었잖아. 그냥, 양다리 하지 말고 한다리 하란 거지. 내가 꼭 나한테 오라 그런 거 아니잖아. 라고 얘기하니까, 뭐야, 얼척 없어요. 어, 봐. 와, 카드가 어떻게 이렇게 나오냐. 박수. 응. 그래갖고 뭐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게딱 이거구나 싶은 거지 근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돈 욕심이 많아요 이 사람도 카드 굴러가는 거 보니까 뭐 그렇게 뭐, 뭐 못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랬냐 그런 거지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왜이 사람이 돈이 없어요 돈이 있는데 어, 저기 막 이 돈에 대해 물질에 대해서 욕심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돈이 없거나 응. 아니면 아니면 어디 보자 이게 뭐지 자기가 순간 감정이나 어떤 뭐 순간 뭐, 뭐에 저기 홀려가지고 돈을 다 탕진했나 그럴 수도 있지 응. 왜 돈을 다 탕진했지 이 사람이 돈이 없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어, 야심은 커요. 야심은 크고 돈에 대한 그것도 많은데, 실질적으로, 어, 실질적으로 돈이 크닥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 음. 근데, 이, 여러분 뒤통수 치고 가가지고, 이 사람하고 잘될줄 알았는데, 정작 가니까 조금 냉정해진 게 아닌가? 어, 사물을 갔다가 조금 냉정하게 보기 시작했고, 오히려, 어, 갔는데 그쪽에서 잠수를 탔을 수도 있어요. 잠수 내지 아니면은 대답 보류, 뭐 이런 거? 응! 음, 벙찌는 노릇이지. 벙찌지. 가, 버리고 갔는데 잘될줄 알았는데 그쪽에서 대답을 보류. 냉랭하게 나오더니, 잠깐만 기다려봐. 이건 아닌 것 같아. 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뭐야? 벙찌는 거지. 음, 벙찐다라고 봐. 이 무슨, 음. 야, 그거는 네가 응. 저기만 네 연인의 뒤통수를 친 벌을 받는 거지. 그니까그 상대방 쪽에선 그런 거야. 야, 난 아직 어떻게 해야 될지 좋을지 모르겠어. 아직 결정을 안 했어라고 하는 거예요. 너 그때 결정했다 그랬잖아. 아, 그랬는데 지금 걔 보니까 어, 내가 뭐 제대로 맞게 결정했는지 한번 좀 어, 좀 자세히 들여다 봐야겠어 그런 거예요. 오 뜬금 없어 이렇게 되는 거지. 응 그런 거다나는 거예요. 음 응. 그래서 이 사람 모토가 그냥 한숨 쉬고 있지. 생각을 해봐 좋은 거 버리고 왔는데 음. 응. 하... 이 사람, 이, 이제, 이게, 만약에, 남자가 뽑았다라고 한다면은, 음, 상대방 남자가 될 것이고, 만약에 여자가 뽑았다라고 한다면은, 어, 여러분들의 그전 남, 뒤통수 치고 간그 남자의 여자겠지? 어, 그 사람은요, 이 남자랑 뭐 잘해볼 마음이 없어요. 어, 왜 그런데요? 라고 한다면은, 잠깐만 기다려봐. 다른 카드. 음 중요해. <웃음> 다른 카드. 여왕벌이 아닌가 어, 사람 성격 시원시원하고 어, 시원시원한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 감정에 휘둘르는 사람은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입장은 그런 거야 네가 양다리를 걸치니까 둘중 하나를 정리하라 그랬지 언제 내가 너를 갖다가 제대로 받아주겠냐 그랬다는 거지 그래이 사람은요 이, 이 여자 만약에 남자가 뽑아서 이 남자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그래도 나를 음, 자기 나름대로 노력은 엄청나게 한것 같아요. 어떻게든, 어, 잡아보려고. 근데 그게 잡아치나? 이, 뭐, 지금, 이 사람, 이, 그, 이, 이, 지금, 바람난 이 여자, 어, 이, 저, 눈 맞은 이 여자, 배 맞은 이 여자, 이 남자, 이 남자일 수도 있고, 이 여자일 수도 있고.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아. 음. 그렇게 스타 어쩌면 되게 스타일리시할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심각한 관계는 원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나는 솔직히 이미 결혼했어 그럴 수도 있어요. 어, 난 이미 결혼해서 또 다시 누군가하고 그러고 싶은 마음 없어. 어, 내가 그냥 나는 별 네가 진짜로 걔를 갖다가 어, 네 연인을 네, 여, 네 연인을 버릴 줄은 나 꿈에도 몰랐어 그런 거지. 음. 그러니까 이제 와서 이게 무슨 말이냐 라고 하면 아니 저기 뭐야 너도 네 여인을 버리는데 너가 내 남자도 아닌데 어, 너가 내 남자도 아닌데 내가 못 버릴 이유가 무엇이겠냐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좋아 어그 저기 뭐야 나는 누가 필요치 않아 왜 지금도 너무 행복해 주변에 사람이 넘쳐났고 내 손가락 하나면은 다들 나를 갖다가 어 원하는데 내가 꼭 굳이 너여야만 돼라는 거지 음 그런 거 같아요 음. 그리고 얘도 고민을 해. 왜 그러냐면은 어쩌면은 이 사람이 가정이 있어요. 가정 이 있는데 그런 거 있잖아. 어, 저기 막 남편이 남편 몰래 아니면 아내 몰래 그냥 뭐 친구들 만나서 논다. 뭐 서로 바쁘면 그럴 수 있지 않나요? 요즘에 그런 게이서 엄청나게 많던데. 어, 따로 국밥처럼 이렇게 딱 놀면서 집에 들어가서는 아닌 척하는 거 그런 경우 되게 많다라는 거야 남편 나, 나 배우자가 너무 저기 막그 만만치 않은 상대예요, 배우자가. 만만치 않은 상대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어쩌면은 배우자의 그 눈치를 본다거나, 너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어? 하면, 어, 뭐 이런 일이 있었어? 저런 일이 있었어? 뭐 이런 거. 너는 맨날 어떻게 무슨 일이야? 친구를 어떻게 이렇게 맨날 만나?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 사람도 행동이 열치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으, 으, 그, 그, 그, 바람, 같이 바람난 그 여자, 그 혹은 그 남자가 주도권이 있냐라고 막, 그것도 아니에요. 주도, 어, 그것도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 그 상대방도 이 사람한테 이혼당하지 않으려면은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완전히 여기 개판되, 개판되기, 개판대기 일부 직전인데? 음 개판되기 일부 직전이다라는 거예요. 잘하면은 이거 뭐이 여자도 뭐저이 여자인지 이 남자인지 모르겠지만 잘릴 판이다 잘릴 어, 판이다 싶어요 이게 놀 때는 놀 때는 좋았지 어, 사람이 놀 때는 좋다라고 봐 그런데 이 뒷일을 생각하지 않아 사람이 노, 이게 이게 뭔지 알아? 인간응보가 여기는 쌍방으로 오는 것 같아 여러분 뒤통수 친그 인간도 여러분한테 버림받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을 버렸지. 버리고 갔고 그그 그 인간도 이 여자 혹은 이 남자한테 버림을 받았고, 어이 여자도 자기 사람한테 버림을 받는 수다라는 거지. 어 저기 막 꼬리가 길면 밟힌다라고 하잖아요. 어, 뭐든지 선을 넘으면 안 돼. 선을 넘어도 시계 넘은 게 아닌가. 어, 나는 그렇게 보는데. 서을 맨날, 매, 맨날 술에 모에 광란의 파트를 갖다가 열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음, 그러니까 뭐 좋았던 날은 다 저기 된 거지. 자, 좋았던 날은 저기 되고, 뭐, 어떻게 되겠어요? 음, 저기, 막, 해, 뭐, 헤어지는, 쌍방이 모조리 더 헤어지는 수순을 밟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음. 쌍, 저기, 뭐, 어쩌면은 이 여자가, 어, 이 여잔지 이 남자인지 모르겠지만 남자가 뽑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자라고 할게. 왜냐면 그래야지 내가 두 번씩 말을 안 하게 돼. 리딩이 좀 빨리 끝나. 어. 이 여자가 어쩌면 그런 것일 수 있어요. 유부녀는 유부녀인데 아니면 뭐 이혼 초일기? 아니면 은뭐 그런 거 있잖아. 뭐 별거 상태? 그런 상태일 수 있어. 그 상태에서 이 사람을 만나서 그렇게 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이 여자의 남편이, 음 쉬운 사람은 아니야. 이 여자를 갖다가 외롭게 했을 수도 있어요. 외롭게 했다고 남이 걸 깨냐, 이 빌어먹을. 어 그런 거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하고의 관계가 어 너무 뭐 루즈해졌다 그래야 되나? 어. 그래 갖고 이이 여자도 그냥 그렇게 어 음악에 몸을 실고 쾌락에 몸을 실어서 놀았던 거 아닌가 싶어. 또 나오네. 어. 자기 그 배우자하고 관계가 루즈해져 가지고 그랬다라는 거야. 얘는 그 여왕벌이에요. 음 여왕 벌이고이 이 저기 막이 여자가 이남이 이 남자하고 이혼을 하냐 그거는 아닐지 싶어 어왜 그러냐면 별거 상태로 계속 들어가고 이혼은 안 할성 싶어요 왜 이혼을 안 하는데요라고 한다면은 남자도요 사회적인 지위나 체면이 있기 때문에 그냥 너하고 나하고 형식적인 부부로 어 그렇게 살고 이혼은 안할수 있다라는 거야 어 그런 커플 많지 않아요 형식적으로만 남은 음 그래서 이 여자는 자기가 집, 집에서 가, 자기 가정에서 외롭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와 갖고 여왕벌짓하고 남자들한테 이렇게 대접받고 막 이러고 저기 막 주변에서 남자들이 어, 이 여자의 선택 간택을 받기 위해서 기회를 보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 사람은요 그 여러분 뒤통수 치고 가가 지고 제대로 되지도 않고 줄 섰어 간택 받으려고 어, 간택 받으려고줄서 있어요. 음안 됐어 안 됐어 됐단 말이 어디서도 안 나와 되는 줄 알았지 그렇지만 거기서 더 이상은 발전하지 않아요 또 나오죠? 어, 거기서 더 이상 발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받을 응보응보는 뭐냐라고 한다면요 여러분들도 잃고 어그 사람하고는 되지도 않고 어, 그리고 그 사람은 이 사람을 갖다가 거두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냐면 이 사람 말고도 또 다른 사람이 또 있어요. 어떤, 어, 저기, 막, 그 광란의 밤을 보내는 사람이 또 있다라는 거야. 어, 그렇기 때문에 뭐하러 사람을 정해. 어, 자꾸 가르면 새로운, 이 사람은, 이 여자는 자꾸 새로운 사람을 갈아요. 뭐하라 그래 어차피 결혼할 것도 아닌데 어차피 놀자고 나왔는데 뭐하라 묶이냐라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받을 인과응보는 언제 내가 너의 어, 오늘은 너 어, 내가 너를 택해 놓으라 뭐 이러는 거 있잖아 그거 언제 들죠 계속 기다리고 있어 응. 그럼 계속 그다는데 그 마음은 오죽해요 마, 마음은 열 개의 소드가 꽂혀 있다라는 거지. 음, 되지 않는다라고 봐요. 그리고 이게 된다고 행복하겠어요? 그리고 이미 이 여자는 자기 가정이 있다라고 나와요. 음, 가정이 있거나 아니면 별거 중이거나, 음, 그렇다라는 거야. 이혼은 뭐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 뭐 이혼을 하기 이혼을 할 수도 있겠지 근데 그것까지 뭐 뭐하러 살피나? 중요한 거는 이이 이 인간이 낙동강 오리알 된 건데. 음, 계속 그 여자 꽁무니에서 어, 뭐 하나 떨어질 때까지 왜? 돈은 잘 쓰거든. 돈잘 쓴다. 그 맛에. 그 맛에 혹시라도 내가 그 자리를 차고 들어갈까 봐그 저기 막그 남자가 그랬잖아요. 뭐 보리가 뭐 서말이면 처가살이 안 한다고? 얘는 보리 서말도 없나봐. 어, 여기 줄수가 앉아있는 거 보면. 별도 없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암튼 일본 카드는 이게 진행 중인 것 같아. 아 복잡하다. 응. 여기 이 일본 카드는요. 계속 이렇게 지옥 속에서 살고 있어. 음, 네 일본 카드 리딩. 여기, 어, 여기서 마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2번 카드를 뽑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 뒤통수 제대로 치고 간그 인간 매운맛 인과응보 예 yeah. 어디 들어가 봅시다 <웃음> 아, 신나요 여러분 인과응보 그 인간 받을까 생각하니까 어디 봅시다 인과응보 받을지 안 받을지 허, 이게 뭐지요 아 이렇게 할거면 뭐하러 응. 뭐 저기 마 흠. 왜요 라고 한다면은 안 되는 느낌이 확 드네 왜안 어, 안 되는 느낌이 확 드냐 하면요 어쩌면 뒤통수를 갖다가 이럴려고 쳤나 이럴려고 쳤나 싶어 응. 가자마자 뭐그다뭐 설마 가자마자 뭐딱뭐 뭐 오늘서부터 안 됐겠네 그건 아니라 여자가 어, 남자가 볼 수도 있잖아요 어, 남자가 뽑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남녀를 갖다가 구부를 하면 제가 리딩할 때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남성분들 정말 미안해. 내가 여자라. 아, 나는 어, 이 리딩을 들땐 여자다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세요. 응? 그렇게 하면 돼. 아, 왜 그런데요? 라고 하면 요 남자도 어. 음, 음의 성질이 강하면은, 음, 여자로 표현이 되기도 해. 그러니까 내가 이 카드 리딩을 드릴 때, 여자라 생각하시고 들으면은 좋겠어요. 네, 여기는요, 참 그렇다. 음, 뭐, 가자마자 뭐 되게 잘될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지 싶어요. 음, 왜 아니지 싶냐라고 한다면은, 뭘뭘 어, 제대로 한게 없어. 뭘 제대로 한게 어, 없고 가자마자 뭐 이렇게 이렇게 냉랭해. 어 냉랭하고 가자마자 서로에게 질린 느낌이 든다. 그래야 되나? 어, 따로 국밥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어, 가끔 음, 가끔 이제 눈치 서로 뭐 서로 눈치 보는 건지 이 남자가 눈치를 보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네. 어왜그런데요라고 한다면은요. 여자가 성격이 조금 이상해 어, 어떻게 이상하냐 라고 한다면은 음.. 자기 생각에 젖어 산다? 어, 자기 생각에 젖어 살아서 속을 할 수가 없어요 음, 성격은 되게 부드럽고 어떻게 저렇게 해가지고 여성 여성스럽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어, 가가지고 조금 이 사람이 후회를 한것 같아 왜 후회를 했냐 라고 하면은요 어, 뭐, 돈도 없고, 어, 돈도 없고. 어. 그러고 좀 답답하지 않겠는가. 뭐가 답답하냐라고 한다면 말을 안해 화가 나면. 이 사람도 화가 나면 말을 좀잘 안하고 그런 타입인데요. 상대방은 더안해 선생님 그 사람 말 안하는 타입 아닌데요. 라고 한다면은 말을 하면 지가 생각하는 거막 내뱉는 거. 어. 말에 브레이크가 없고 필터가 없어. 그냥 입만 뗐다 하면 그냥 자기 생각 그대로 얘기하는 인간일 수도 있다 이거야. 음 그리고 또뭐 갑자기 그,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이 있어. 안 좋은 일이 있어. 그건 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하고 싸웠어. 그럼 말을 안 해. 말을 안 하고, 그냥, 그냥 이 핑계, 저 핑계 된다라는 거지. 어, 그땐 그랬어. 그땐 그래서 연락 안 했어. 어, 뭐, 그렇지 뭐. 아, 나도 피곤해. 어, 나중에 얘기해. 라고 하고, 또 지가 또 저기 할 때는 또 따다다다 나가는 거지. 너는 이래서, 내가 이래서 네가뭐안 좋다는 등이 뭐, 니가 이러니까 내가 이러지라든가. 암튼,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 그런데, 여러분 뒤통수 치고 갔는데 이건 뭐지 멋대로에다가 어, 지 멋대로에요 어, 지 맘대로에다가 지가 생각한 걸 갖다가 어, 약간 4차원인 것 같아 어, 속궁합도 이상해 <웃음> 예, 저기 막그 몰래 몰래 저기 했을 때는 되게 좋았는데 정작 어, 저기, 막 여러분들 뒤통수 치고 후다닥 달려갔더니, 이게, 어, 이, 게 아니지 싶지? 어. 저, 그, 처음에는 이 사람의 어떤 신비스럽고, 어, 약간 분위기 있고, 이런 것에 끌렸는데, 알고 보니까, 뭐, 약간 뭐, 투덜이, 투더리, 어, 투덜이다, 나는 거야. 맨날 불만, 불만. 뭐 해주게, 뭘 해주고 나면은, 아우나 어, 이거 싫고, 어 이거, 어 너무 비려라든가. 그럼 이거 먹을까? 그러면, 아우 어, 그것도 싫어. 야, 나돈 없어. 그러면, 음, 참. 그럼 하지 말던가 뭐 이러, 이러니까 미치겠다라는 거예요. 어, 미치겠고 잠자리에서도 어 그건 싫은데 어 저건 싫은데 왜 이렇게 싫은 게 많아. 난 이것만 하고 싶은데 뭐 이러니까 와 답이 없네. 음. 노답이다, 라는 거야, 노답. 음, 잠자리서부터, 뭐 행동서부터, 뭐 제대로 하는 건 없고, 내가 얘 비유 마치다가 진짜 암 걸릴 것 같고, 어, 그런 거예요. 남이 일이 아니야, 그게. 어,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 뭘 하나를 갖다가 끝까지, 예를 들어서 무슨, 어딜 놀러 갔어? 놀러 가면 그걸 끝까지 안 놀고, 아 오늘, 오늘, 아, 어, 햇볕이 너무 세다, 어. 그러면 선블락 발라 선블락 발라 발라줄까 어디 어디 그러면 아 됐어 나 그냥 집에 갈래 뭐라던가 그러고 저기 막뭐 이거 좋다 그랬지 그러면 은 이거 어때 그러면 은아나 이거 아 사람이 어떻게 이런 걸 먹고 어 코를 막는다던가 어, 그런다라는 거예요 나도 돈이 없는데 어, 그런 거예요 뭘 하나 해줘도 기뻐하지도 않고 그냥 그 뭐지 뭐. 그 애들이 장난감 모래 못, 못 갖고 놀잖아요. 쉬 질려 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해요. 미치는 거지. 어 미친다라고 봐요. 어, 그리고 이 사람 하고 있는 일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속이 뒤집어지지 않겠는가. 난 속이 뒤집어진다라고 봐 조금 이상한 여자를 만난 것 같아. 응. 근데 이런 여자들이요. 딱 사귀기 전에는 그런 그런 게 있어. 뭐하냐면 좀신비스럽고 여성여성스럽다라는 거지. 어, 자기가 처음에 알았던 그 사람인가 싶고 딱 거기서 발전이 않고 멎었다라는 거야 그리고 뭘 시키면은 막 투덜덜데, 어, 나 이거 싫은데, 어, 어떡하고서, 뭐, 하는 신용이나 하고, 그렇다고 그냥, 아, 나도 모르겠다, 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열이 있는 대로 받은 것 같아. 그러니까 얘도 한 성격 하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되게 자기는 맞춰줬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과관일세 야, 그거 니가 뒤통수 치고 가고 니가 선택한 거야. 뭘과관이고 나발이야. 응.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하고 있냐, 라고. 고 한다면은, 뭐, 어떡하긴 어떡해. 음. 열받는 거지. 왜 열받냐라고 하면은, 음. 저기, 막, 서로 따로 노는 거 아닌가? 이, 이, 이, 이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음. 내가 이러려고 어? 내 좋았던 그런 인간관계들 다 놓고 이렇게 왔나라는 거지. 너 때문에 나 완전히 망했다 싶은 거고 이 관계를 갖다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아닌가? 이게 올바른 관계인가? 내가 얘하고서 진짜 뭔가 비전을 볼수 있을까? 미래를 볼수 있을까?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뭘 이렇게 해줘도 고마운 걸 모르고 어. 이게 선생님 그 인간이 그래요 라고 하면 똑같은 인간 만났어. 어. 똑같은 얘기 더 하지 한술 더 뜨지.왜 그러면 상대가 안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음둘중 하나야. 여러분, 그이 사람이 속을 썩든지 아니면 그쪽에서 속을 썩든지 둘중 하나는 속을 썩겠다라는 거야. 음, 손을 썩겠고. 그런데 지금 이가 돌아가는 꼬라지 보니까 그 여자는 그렇게 속 썩을 것 같지는 않아. 어. 왜, 왜 속을 안 썩는데요? 라고 하면, 마인드 자체가, 어, 자기 동화 속에서 사는 사람이라 그래야 되나? 어, 나, 그, 뭐지? 이해력이 많은데 싶으면서도 이해력이 없어. 어, 그, 이 사람이 생각했던 이해력은 조금 거리가 멀어. 어. 그 몰래 몰래 만나고 막 이랬을 때는 이 사람이 이뻐 보이고 뭐 여리여리해 보이고 여성스럽고 나긋나긋하고 나를 갖다 잘 이해해 줄것 같고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멘탈이 진짜 백치미가 아니라 진짜 백치였어 응. 백치미가 아니라 진짜 백치였어 그러니까 뭐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긴. 음, 괴로워 죽겠는 거지. 괴로워 죽겠다라고 봐요. 음, 어디 봅시다. 이 사람이 가갖고요. 이 사람이 이럴 사람이 아닌데 어, 지금 짜증난다라고 봐. 이 사람이 이렇게 누구 수족을, 수족이 을수족 돼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도 나름대로 그리고 이, 이, 이렇게 뒤통수 치고 가가지고 그냥 백합할 수 없잖아. 어, 이거 뭐, 어떻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어,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행복한 척이라도 해줘야 되잖아. 어, 근데 그거 자체도 안 되는 게 아닌가. 어, 가가지고 얼마 안 있어가지고 이런 사단이 벌어졌을 수도 있어. 갈수록 태살이란 말이 이럴 때 쓰는 거야. 음. 이 남자들이, 남자든 여자든 그런 게 있어요. 순수한 거 그거 좋은 거 아니다. 어, 그 왜요라고 한다면은. 생각을 해봐. 순수한 게요, 연애할 때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정작 연애가 깊어지고 하면은요, 답답해. 그래도 사람이 현실감이 있고, 그러고 조금 뭐랄까? 그 활동력이나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되는 액티브한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생동감이 있지. 생동감 하나 없어. 음, 생동감 하나 없어요. 그냥 진짜 인형 같아. 오두만이 음, 오두만이 있다라는 거야. 뭐 그러니까 뭐가 재밌겠냐라는 거지. 속이 터져, 터져 나가는 거지. 음. 그래서 싸우는 것 같은데 음, 싸운다라고 봐요. 싸우고 이 사람은 그런 것 같아. 저기 막 내가 어 내가 뭐 나만 쫓아고 저기 했냐라는 거지. 너도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뭐뭐 뭐, 네가 정 마음에 안 들면 어, 그냥 저기 막 꺼지시던가 그런 것 같아. 음, 그러니까 이제 와서 뭐 이렇게 황당한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다라는 거지. 뭐 내가 뭐 너하고 어, 뭐 사귀고 싶어서 목맨 것도 아니고. 근데 이 사람은요 아무렇지도 않은 척막 그렇게 음, 야 사람이 어. 근데 불안해 죽겠어요. 불안해 죽겠고 이 관계가 더 이상 깊어지지도 않아. 어. 그냥 수박 겉핥기처럼 겉만 계속 핥고 있는 거야. 그래서 수박 겉 계속 핥는다고 뭐 수박이 썰어져요? 안 썰어지지?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열불 터지지 뭐 어떻게 되겠어 어. 열불 터져요. 싸울 것 같고 이이 이 여자도 굽히지 않아. 어, 이 성격이 이래서 굽히는, 성격이 뭐, 세서 굽히자냐, 그게 아니라, 성격 자체가 싸움이 되지 않지 않겠나? 싸움도 뭐, 받아쳐줘야 되는 건데, 싸움을 하면은, 진짜 말이 안 통하는데, 무슨 수로 뭐, 어떻게 하겠냐, 라는 거야. 난 이거 싸우면 안 된다라고 보는데? 음. 뭐, 개야, 그러면 여기 소야, 뭐, 이래야지 되는데, 개야, 그러면, 그래 너무 개해 이러, 이러는데 이게 무슨 싸움이 돼싸우면 응. 안되지 그래서 어째 또 이렇게 나오네 스트레스 스트레스 만땅이다 라고 봐 스트레스 만땅이고 짜증나고 후폭풍 오고 후폭풍 왔어요 응. 머리가 띵해 어, 머리가 띵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아 진짜 어, 자기는 이게 진실한 사랑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거야. 뭐가 아니냐라고 하면, 진실한 사랑이 아니라, 그냥 내가, 어, 그냥 거울에, 너와 내가 둘이 마주보는 건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다라는 거야. 거울에 비친 건내 모습이었지, 너가, 너가 아니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여기는 헤어지기 촐기 들어간 것 같은데? 음, 헤어질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상태에서 포스도 나오면은 헤어지는 수순으로 가거든. 이 사람이 헤어질 마음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응. 카드는 바뀔 수도 있어요. 어, 이 여자가 헤어질 마음일 수도 있어. 응. 여기는 그래요. 가서 속우러지게썼고 짜증 있는 대로 나고 자기 저기 하고 근데 이 사람이 뭐 헤어질 마음이 있든 어떤 이 여자는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그러시던지 어 그러니까 싸움이 안 된다 라는 거야 음, 싸움, 진짜 뇌가 맑아 <웃음> 뇌가 너무 맑아 어. 내가 그랬잖아 백치미가 아니라 진짜 백치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 저기, 마, 상대방이, 이 남자 말 듣지도 않아. 지랄하면, 그래, 지랄하세요. 그러세요, 뭐, 들 하셨어요? 그러면, 분풀릴 때까지 하세요. 라고 하는데, 이게 싸움이 되겠냐라는 거지. 임자 만난 거야, 임자 만난 거. 그래서, 뭐, 어떡하긴, 어떡하겠어요. 어 저기, 마. 뭐 열불 나는 거지. 뭐이 사람이 자존심이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 돌아 들어 돌아옴라도 내겠나? 여러분이 돌아오면 받아주겠나? 안 받아주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사든지 이걸 갖다가 유지하려고 길을 쓰는데 아직까지는 안 헤어지고 이게 아이엔진 것 같아요. 속 썩고 있는 것 같아. 어, 얼굴이 누렇게 타들어가라. 어, 그런 것 같은데. 음, 이게 그래요. 그 남의 눈에서 눈물 나면 내 눈에서 피눈물 난다 그러죠 이 사람이 이런 성격이면 분명히 여러분도 이 사람이 하고 연애했을 적에 이 사람이 여러분을 갖다가 좌지우지 했을 가능성이 되게 커 자기 맘대로 어 그렇지만 이번에 간 사람은 자기 뜻대로 안돼 그게 먹히지를 않아 어 먹히지를 않고 그냥 이딱 닫고서 자기가 생각하려면 행동한다라는 거야. 여러분 그 내가 꼭 중국 사람을 갖다가 편애하는 것 같아서 그 편애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런 스타일이 되게 많아 말이 안 통하는 스타일. 어 예를 들어서 이게 십불이야 그럼 아오불 해줘. 좀0불이라니까아 오불 오불 오불 아 그래 그럼 구불해줄게 아니 오불 오불 오불 뭐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야. 어. 자기 말만 어. 자기 말만 아 싫어 싫어 그러면 그 싫은 거야. 그럼 이렇게 하자. 아이, 싫어. 싫어. 싫어. 그럼 이렇게 하자. 아이, 싫어. 나말안 해. 그, 그래서 말안 해버려. 음. 그러니까 뭐 어떻게 돼요. 여기 헤어지기 초입기 들어갔어요. 여자가 꿈쩍을 안 해. 어. 만약에 남자분이 뽑으셨다면 남자가 꿈쩍을 안 해요. 말이 말이 안 통해. 대화가 안 돼. 음. 그러니까 뭐 어떡하냐. 라 벙어리 냉가슴 말고 있고 머리 젖 뜯고 있는 거예요. 어, 지, 지 분에 못 이겨가지고 어, 저기만 뭐 어, 뒷목 잡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 아닌가 싶어. 이대로 헤어지면은 진짜 비웃음거리 아니에요. 음, 그렇지 않겠는가라는 거지. 아무튼 이번 카드 해 지금 지금 머리 젖 뜯고 있어요. 그 우리 그 카톡 임티 보면 머리 젖 뜯는 거 있죠. 어, 그 프렌드스에 보면 딱 그걸로 하고 앉아 있지 않겠는가라는 거야. 신발 집어 던지고 어, 딱 그렇게 하고 있어 이 사람. 네 인가 매운맛 인가운보 제대로 받고 있습니다. 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여러분 시원하셨. <웃음>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3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 뒤통수를 제대로 치고 간그 인간 매운맛 인과응뭐 순한 맛 아니에요 음 완전 매운 맛. 어제 매운 맛 인간고 봅시다. 여기는 인간고 받은 것 같은데. 음. 받았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웃음> 내가 언제 너하고 사귄다 그랬냐 라는 거지. 어, 사귄다 그랬냐. 그러니까 이 남자는 어, 미칠 노릇이다. 남자가 뽑으신 분들은 내가 어떻게 한다? 어, 내가 여자라 생각하고 보면 돼요. 왜제남잔데요 라고 한다면 은요 남자도 음의 성질이 강하면 여자로 표시돼서 나왔다 라는 거야. 무조건 카드를 뽑은 사람이 나다 라고 생각하고 봐요. 왜 그러냐면 남녀를 가르게 되면 은 제가 리딩할 때 자꾸 내가 헷갈려. 음, 내가 헷갈려. 그래서 그래 음. 자 여기는요 음. 본인도 배신을 당한 게 아닌가 왜 배신을 당했냐 라고 한다면 어, 상대방이 뭘 어떻게 같이 뭐뭐 뭐 해볼 생각이 없었을 수도 있어 음, 없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 음, 내가 아직까지는 어, 내가 아직까지는 음 뭐랄까 어 너를 갖다가 받아 줄어 받아 줄 아니면 너랑 같이 함께 할 어떠한 마음의 준비가 안돼 있어 우리 너무 성급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이제 와서라는 거지 야 지금 이게 말이 돼라고 하는 건데 그래 내가 너에 너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없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우리 너무 빠른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니까 아니 빠르고 아니고 그게 어딨어 라고 생각하는데 음 아니 나는 딱 여기까지 어너 니가 생각하는 여기가 어떤 거냐 그러면 친구하고 연인의 중간선? 어 나는 너랑 아직까지는 연인 먹기 싫어 라는 거예요 왜 연인 먹기 싫어 라고 한다면 너가 니네 여자 어, 배신하고 왔잖아 어. 그런데 네가 나를 배신하지 않을 란법이또 어딨겠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 내가 배신한 거너 때문이잖아. 그런 거지. 내가 언제 배신하라 그랬어? 응. 난 너한테 배신하라고 시킨 적 없는데 네가 배신한 거잖아. 어. 네가 네 여자를 갖다가 배신했는데 나를 갖다가 배신 배신하지 않으란 법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응. 너나 돈고 좋아하잖아. 어. 또나너 내가 어디가 좋아라고 이 여자가 그러는 것 같아요. 응. 너 내가 어 저기 막잘 나가니까 너나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응. 아니면 선생님 저잘 나가지 않는데요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 직업이나 이런 것에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커리어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앞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조금 비치날 수도 있어요. 음, 응. 그리고 내가 너를 갖다가 좀 지켜봤는데, 어, 지켜봤는데, 글쎄, 우리가 더 만나야 되는, 우리가 진짜 더 발전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네가좀 말해봐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 응. 말해봐. 그냥 나는 너하고 친구? 어 때로는 조금 그 이상 딱 거기까지지. 너를 갖다가 내 남자로 들고 싶은 마음은 없어. 어, 나는 너하고 그냥 심플한 관계, 캐주얼한 관계를 원하지. 어, 캐주얼한 관계를 원하지. 나는 너의 연인으로 여인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 네가 뭘 잘못한 것 같은데. 나, 네가 왜, 뭐 때문에 네 여자를 갖다가 버리고 오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캐주얼 그 이상은 원하지 않아. 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응. 캐주얼 그 이상은 원하지 않아. 그래서 뭐, 어떡하긴, 어떡해, 벙찌는 거지. 응. 아니면, 아니면, 이 남자가, 어, 캐주얼한 관계를 원했을 수도 있고, 음, 응. 이, 그때 여자가, 어, 둘중 하나야. 둘중 하나는 캐주얼한 관계를 원했다라고 봐. 근데 여기 이렇게 하는 거 봐가지고는, 음, 이 사람 하는 걸로 봐서는 좀 제한적일 것 같아요. 어, 뭐가 제한적이냐라고 한다면은, 상대방에서 더 가까워지는 걸 갖다 원하지 않아. 음. 왜,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믿지를 못하는 것 같, 믿지를 못하거나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또 있거나, 이미 자기가 어떤 어떤 어, 숨겨놓은 누군가가 있거나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냥 자기는 이렇게 그 뭐지 엔조이 어, 엔조이 하고 싶지 엔조이 하고 싶지 누구한테 묶이고 싶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어,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여자한테 할수 있는 거는 지극히 제한적이고 어, 계속 기다리고 있는 느낌이 나. 어기다려뭘 기다려 자기 순번 기다리고 있다 어 이거 등신 아니야? 그렇지 아니 여러분 뒤통수 치고 가고 여기서 줄 쓰고 앉아 있어 응뭐뭐 음. 뭐, 극장 뭐 안표 팔아? <웃음> 음.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 이 사람도 빨리 결정을 해서, 빨리빨리 빨리 하고 싶은 건 맞아요. 그렇지만, 여자 쪽에서 결정을 내려주질 않아. 이 사람이 뭔가, 이게 그거 있잖아요. 좀, 어떻게 좀 하봐, 밀어붙이면은, 얘기 안 해. 어, 알았어, 하면서 잠수 타버리고. 알았,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아, 가만히 있어, 하고서 휙 잠수를 타면은, 이 사람이, 이 사람이 그냥 알아서 아 얘는 아니구나 나한테 마음이 없구나 하고서 딱어 놓을 텐데 얘가 어장을 치는 거야 어, 어장을 어떻게 치냐 하면 알았어 하고 딱 치고 알았어 하고 딱 치니까 이 사람이 그 어떻게 돼 미치고 한 장을 누르시지 걔는 왜 그런데요 라고 하면 왜, 왜 어장관리 해야지 응.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되긴 어떻게 해. 응. 후회스럽다라는 거지 이제 와서 보니까 후회스럽다 내가 왜 그런 미친 짓거리를 했을까 생각하는 거야 근데 후회해도 때는 늦은 게 아닌가 왜냐하면 너무 몰랐다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짝사랑이에요 어. 처음부터 마음에 없었어 누가 마음에 없어? 이 여자는요, 이 남자한테 줄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인연도 그렇다. 어, 욕을해서 좀 미안한데. 음. 아니 캐주얼한 결 관계를 원했으면 처음부터 캐주얼 관계를 원했다고 얘기를 할 것이지. 캐주얼 관계를 갖다가 그걸 갖다가 얘기를 안 했어. 여러분들 통쾌한가요? <웃음> 그럴 수 있지. 어. 그런 거 얘기를 안해 가지고 혼자서 김치국물 마시고 앉아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런 그런 거 같아요. 얘기를 안 해서 이 여자는 캐주얼 그 이상 원하지 않아. 어.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굳이 뭐 하러 인생 즐기고 살아야지. 응. 음. 인생 즐기고서 뭐하러 내가 엮이냐고 지금, 음, 내가 아쉬울 게 없는데 자기가 벌어서 자기 인생 즐기고 살고, 어쩌면은 이 사람 자체는요 비혼주의자일 수도 있어. 아니면은 결혼은 진짜 실컷 놀다 나중에,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이 사람도요 남자에 대해서요 어, 배신을 당한 전적이 있어 이 여자도.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시계. 그래서 남자를 믿질 않아요. 음. 만약에 남자분이 뽑았다면은 어~, 어 저기 뭐야 이, 이 남자도 그걸 믿질 않아 어, 그걸 믿지를 않기 때문에 어~ 그냥 캐주얼한 관계 나, 내가 즐거우면 된다라는 거지 어 나만 즐겁자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 혼자의 마음이 나 혼자의 마음이고 상대방 떡줄 사람은 어 생각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나 혼자 김치국물만 들이키고 있었던 거야 벌컥벌컥 벌컥. 지금 줄 수가 앉아 있다니까 계속 응. 줄 수가 앉아 있다. 이 사람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지금 어장 관리 하잖아. 어, 그게 내가 사정이 이래서, 어, 내가 사정이 이래서 계속 이러고, 다가갈려 들면은 탁, 어, 아이, 저기, 막 우리는, 어, 당분간 여기까지. 어, 내가, 뭐, 천천히 알아나가자? 뭐, 이런 식으로 개소리를 짓거리니까. 어, 그냥 그 상태예요. 어, 되지도 않았어. 음, 얘네 이러다가 끝날 것 같은데? 응그 음, 남의 집그문 지켜 주다가 끝날 것 같아. 음안 돼요. 그냥 그래 내가 뭐 저기 막 누구를 사귀게 된다면 뭐 너로 하 말로는 진짜 어 말로 어 말로 다 그냥 저기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어떻게 돼? 음, 이 사람이 지금 엄청나게 패닉에 빠 패닉에 빠져 있을 수도 있겠다. 패닉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은 숨죽여가지고 어, 내가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야 해야 해이 관계를 내가 얘를 갖다가 잡을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거나 이 사람도 아니면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갖다가 잡아야 되나 서로. 그런까 기다리면서 또 자기 살 길을 모색하지 않겠나 그러면서도 이 여자는 포기는 안해요 그러니까 한쪽 사이드로 얘를 갖다 이렇게 잡아두고 나도 내살 길을 갖다 터야 되나 이 생각을 하고 앉아 있다라는 거야 와 쓰레기끼리 만난 건가? 음 쓰레기끼리 만난 것 같은데 아니 사람이 줄을 쓰려면 똑바로 서야지 한 발을 걸쳐놓고 어 마음을 다 주지 않으니까 어, 자기도 딱 살국리하고 앉아있다라는 거야. 야, 쓰레기다. 음. 왜 그런데요? 라고 한다면은, <웃음> 사회적인 뭐 지위나 체면, 이 사람이 사회적인 지위나 체면이 어떻길래 사회적인 지위나 체면을 따지지? 음,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일 수도 있어. 뭐가요? 라고 한다면은, 이 여자가, 어 사회적으로 더 좋은 위치에 있거나 그러기 때문에 이 여자를 버리지 못한다 내려놓질 못한다. 근데 내려놓고 자시고 할게뭐 있나? 어차피 지가 어이 여자하고 어떻게 돼뭐뭐 뭐 무슨 관계도 아니었는데, 음 아무 관계도 아니었어요. 근데 뭘 내려놓고 자시고 계속 어, 마음만 쥐고 있는 게 아닌가 발전 없어요. 어, 발전 없고 그리고 이 여자도 그 누구하고도 발전시킬 마음이 없고 이 여자가 좋아하는 건 무엇이냐 하면 남자들이 이렇게 자기한테 쩔쩔쩔쩔 매고 자기를 갖다가 떠받들어주는 거 완전히 여왕 납셨네 어 그런 거예요 음, 완전히 여왕 납셨다라고 봐음 그래서 뭐 어떻게 되겠냐라고 보면 나는 이 관계가 제대로 될지도 의심스러운데 음 이거 안될것 같아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완전히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라고 하면서 어장관리하는 느낌확 나는데 음 실질적으로는 캐주얼한 관계만 즐기면서 어장관리를 한다라고 봐요 음 결국은 얘가 뿔났다 뿔나서 뿔났, 어떻게 할지 한번 봅시다 대판 싸워라 <웃음> 대판 싸워라 아, 저기 뭐 잘되면 안 되지 않겠나 아이씨, 아 씨. 왜요 라고 한다면 마음은 어 마음은 이걸 갖다가 확 진짜 내가 어떻게 해갖고 얘를 갖다가 쫙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제대로 안 되고 또다시 얘의 눈치를 보고 있다라고 봐요 어 또다시 눈치를 보. 요 저기 막그 뭐지 그 스피어 타이어 준비하려고 그 했는데 그거 안된것 같은데 어, 왜 그러냐 라고 하면 이 여자 이뻐요 이 여자의 매력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것 같은데 혼자서 음. 어 혼자서 헤어나오질 못해. 아이고, 씨, 또 이거 나왔네. 후회, 후회, 후회 막급이면서, 후회도 막급이면서 헤어나오질 못한다. 근데 그게 있어. 나왜 그런지 이제 알것 같아. 뭐가, 왜, 이제 왜알것 같냐라고 하면, 이 사람이 이 여자의 재력을 보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못 빠져나오는 것 같은데? 어, 이 여자의 재력에 이 사람이 그, 저기, 막,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수중에 놓고, 어, 고 싶은 것 같아. 그래서 내 수중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하면서 줄 서서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음, 아이고, 찌질하다. 그 시간에 일을 하라, 일을. 어, 이제 속으로는 벼르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저기, 막, 딸랑딸랑, 딸랑딸랑 비우 맞춰주고 있다. 음, 내 차지가 되니까. 이 여자가 이쁘긴 하는가 보네. 자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음, 가진 것은 없고 어, 마음은 자꾸 급하고 예저기막 그런 것 같은데 음, 근데 안될 것 같아요. 음, 만약에 되게 되더라도 얘는 얘에 이렇게 딱 가리로 살아야 되는데 음 근데 이게 가능할까 이 여자가 보통 수단가가 아닌데 얘를 갖다가 붙여둘까 하는 그런 의구심도 조금 생겨요. 뭐 어떻게 해서 지, 지 인생 지가 이렇게 쓰고 싶다는데? 어, ING인 것 같아. 아직까지 끝났다라는 소리는 안 나오고 어, 속으로 칼 갈면서 계속 눈치 보고 있다? 음 그렇게 나와. 얘는 조금 더 당해봐야 될것 같아. 이러다가 진짜 이 여자가 칼을 갖다 빼들어서 얘를 갖다가 잘랐으면 좋겠네. 뭐 끝난, 끝난 데도 있어요. 끝난 데도 있지만 ING가 더 많아. 어, 지금 계속 이러는 중이다 무, 무엇 때문에 이러냐? 이 여자하고 자기가 어, 어떻게 돼가지고 자기 팔자를 갖다가 조금 펴보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이 여자랑 되면 자기 생활이 안정이 될수 있거든 음, 그러기 때문에 이 여자를 내려놓지 못한다 이 여자에 대한 집착이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은 안될 거예요 왜안 되냐 하면 요 저게 없어 뭐가 없냐면 오이나 끈기 이런 게 없어 칼도 오기하고 끈기가 있는 놈이 더잘갈라어 자기가 뭐~ 너, 너가 내 거만 되기만 어~ 대기만 해봐라. 그거 얘가 모를 것 같아요. 다 알고 있어. 그렇지만 왜 가만히 두냐라고 한다면은 얘는 그만한 위인이 못돼. 그만한 위인이 됐으면은 벌써 휘어 잡았지. 그냥 말뿐이다라는 거예요. 말뿐이고 행동력도 떨어지고 행동력 떨어지고 얘를 갖다 이미 얘 기에 눌렸다라고 막그얘 기가 뭔데라면 금전의 힘. 어 지, 사회적 지위의 힘어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는가 여기 혹시 회사 뭐 저기 동료지가 뭐 이런 거예요? 어, 회사 사람이 회사 상사야 그럴 수도 있어요. 음. 그러기 때문에 그냥 근데 이 사람은 줄 마음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누구에게도 어 자기의 옆자리를 갖다가 내주진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어, 이렇게 주구장창 싱, 화려한 싱글로 살겠다라는 마인드를 갖고 있을 수 있어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암튼 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 사람은 이 여자의 딱가리로 아직까지도 있다라는 거예요 야너 와서 탬버린 좀 흔들어 그러면은 가서 내이서 탬버린 흔들어주고 야 너 폭탄 좀 알아보면 예해하고 가서 폭탄 좀 알아보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아무튼 3번 카드 즐거우셨나요? 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4번 카드를 골라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 네, 뒤통수를 제대로 치고 간그 인간 매운맛 인과응보 어디 매운맛 인과응보 한번 봅시다 아이고 갈피를 못 잡고 있는데 어, 왜요 라고 하면 어떠한 목적은 생긴 것 같은데 어 목적은 생긴 것 같은데 이거 뜻대로 안 돼요 어, 여기는 진짜 어이 1,2,3,4번 카드 중에서 이 4번 카드가 제일 안 좋아 음. 잠깐 소리 때문에 쉬어 갈게요. 여기는 음, 9설 1이 말도 못 하네. 이게 무슨 일일까 몰라. 음. 이 사람이요. 어, 저기만 만약에 남자 여기 남자가 볼 수도 있잖아. 남자가 보든 여자가 보든 뽑는 사람이 나예요. 어, 내가 그렇지만 여성 시청자가 많으니까 내가 그다 여자로 놓고 말을 할게. 어, 그렇지만 이렇게 좀잘 들어 봐요. 내가 여자다, 라고 생각하고 들으면 돼. 여기는요, 이게 뭘까? 상대방의 심각한 관계는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 음, 뭐, 왜 그러냐라면, 그냥 뭐, 아직까지 뭐, 때가 아닌 것 같고, 어, 때가 아니다, 라고 봐요. 어, 왜 때가 아니냐라고 한다면은, 아직까지는 내가, 뭐, 음, 뭐, 뭐 진지한 관계를 원하지 않는다. 어, 그냥 캐주얼한 관계로 조, 어, 캐주얼한 관계가 좋다라는 거지. 어. 그리고 이게 뭘까? 어. 이, 이 사람이 불만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않은가?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뭐? 이이 이 연애도요, 사랑도 두 사람이 하는 거지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 왜 그런데요라고 한다면은 뭐 자기 그 상대방이 어, 그 여자가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같아. 누구 눈치 같은 거안 보는 것 같아요. 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게 음, 그게 뭐랄까 상식적이든 상식적이지 않던 어뭐남 생각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음. 학회사, 남 생각하면은, 혹시, 어, 저기, 뭐, 남이, 남이 남자 혹은 남이 여자 뺏었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음. 그건 아니다라고 봐요. 음. 행복할 줄 알았었는데, 그닥 행복하지 못한 느낌이 푹, 풀 난다라는 거야. 음. 학회사, 남녀가 만날 때는 행복하고 싶어서 만나는 거지. 불행하고 싶어서 만나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싶어요. 어, 뭐, 나름 행복한 시절도 있었겠지. 근데 그 시간이 그닥 길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 갑자기 뭔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뭐, 갑자기 무슨 일이요? 라고 한다면은, 금전적인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금전적인 문제가 생겼다. 무슨 금전적인 문제인데요? 라고 한다면은, 사기를 당한 것 같아. 음. 사기를 당하지 않았겠는가라는 거지. 사기를 당하지 않으면 사기를 친 거야. 여기는 둘중 하나야. 응. 음. 사기를 당하지 않으면 사기를 쳤다라고 봐. 음, 저기 막 뭐, 근데 이게요, 그냥 그, 그런 거지. 이 사기도요. 우발적인 사기가 사기가 있고, 이 계획적인 사기가 있거든요. 이건 계획적으로 등을 친 느낌인데, 응. 어. 그러니까 이이 인간이 등을 쳤든지 이 인간이 어, 드, 어 등을 맞았는지 둘중 하나라라는 거예요. 어. 근데 여기는요 굉장히 계획적이었어. 음, 계획적이었고 음, 거덜을 냈 어, 거덜이 났거나 거덜을 냈거나. 음, 지금 현재까지는 누가 겨들, 관제 구설에 말도, 어, 시들, 어, 굉장히 시달리고 있고 힘들다라고 봐요. 어, 상대방이 얘를 놓, 놓, 놓고 떠나는 느낌도 나고, 음, 왜 그런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 카드 흘러가는 거 보니까 상대방이 놓고 떠난 것 같은데? 왜, 대화도 안 돼. 어, 대화도 안 되고. 나, 이, 게 그런 것 같아요. 여기는, 얘가 사기를 친 느낌이 나. 응. 상대방도 당한 느낌이 조금 나. 음. 응. 왜 당했냐라고 한다면은, 흠, 여긴 계획적이에요, 진짜로. 음. 응. 뭐, 한두 번, 뭐, 계획적이다라고 보고,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어, 일단은, 어떠한, 그 뭐지? 핑크빛 어떠한 그런 걸로 이, 이 사람을 갖다가 깨낸 것 같은데, 이, 이 여자, 이 여자는요, 자기가 되게 행복하고 잘될 거라라고 생각을 한것 같아요. 그러, 에, 그래서 이 여자가 아무래도 돈을 쓴 느낌이나, 이게, 왜냐면 이게 이렇게 나왔거든? 그러면은 이 행복한 꿈을 꾸고 이 여자가 돈을 쓴 것이, 에, 쓰, 써, 쓴, 쓴게 아닌가. 어, 나 그렇게 보이는데? 음. 돈을 썼다, 갑자기, 어, 그렇게 하고서 어떻게 됐냐라고 본다면은, 이 사람은요, 이 여자한테 마음을 깊이 준 느낌은 안 나요. 어, 마음을 깊이 준게 아니고, 아니면은 이 사람이 사기를 당했던지 둘중 하나야. 사기를 당했거나 사기를 쳤거나, 음, 그래서 남은 사람은 뭐다? 어, 남은, 남은 사람은 지금 괴로워 죽겠다라고 봐. 음, 왜 괴로워 죽겠냐라고 한다면은, 환자 구설만 남았고, 빈털털에 빈주머니라고 나와, 빈주머니라고 나오잖아. 주머니가 었다 갑자기, 그것도. 이런저런 이유로 다 뽑아다 쓴것 같은데? 음. 이런저런 이유로 다 뽑아다 썼겠다. 그, 러고서 상대, 그러고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나, 그, 저기, 막, 다 뽑아다 써놓고서, 몰라. 뭘 몰라요? 뭐가, 어, 그게 왜? 어, 그게 왜? 음. 이 사람은 이게 다른 카드에서는 이게 남자로 나오는데 이게 여기서는 여자로 나왔어요 어. 그래서 사기를 친 사람이 여잔지 사기를 친 사람이 남자인지 잘 모르겠어 솔직히 모르는 건 모른다라고 할게요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여기서 인물 카드가 나오긴 나왔는데 조금 더 뽑아봐야지 누가 누군지 알수 있겠어 음. 아니면 쌍방이 사기를 쳤을 수도 있고 음. 그럴 수도 있지 않아? 그런데 음. 중요한 건 그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없다라고 봐 어. 양심의 가책이 없다 음. 뭐 하기 사저 뒤통수 치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 뒤통수를 치겠어요? 뒤통수를 안 치지 어, 그런 게 아닌가라고 봐뭘 뭘 뒤통수를 쳤냐라고 한다면 그런 것일 수도 있겠다 이이 이 여자가 돈이 많은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개털이라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를 갖다가 속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어. 그러고서 뭐, 뭐지 이게 흠 음. 음. 자기를 속였을 수도 있겠네. 어, 막 터니까 계속 뭐가 나왔다던가. 그러니까 이게 뭐지? 와, 이, 어, 왜그러냐면 이게 대화가 부족했어요. 어, 대화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 커플이 헤어진 이유는 돈 문제 때문이에요. 어, 어, 어, 무슨 돈 문제냐라면 사기를 치려고 갔는데 돈이 많은 줄 알아서 알고 봤더니 돈이 없다던가 아니면, 어, 얘를 갖다가 갑자기 무슨 명목 있잖아. 난뭐또 해야 되고 어떻게 돈이 없어. 어, 나좀돈좀 빌려줄래? 돈좀 빌려줄래? 이렇게 해고 이런저런 명목으로 얘를 갖다가 털어 먹었다던가 둘중 하나다라는 거예요. 어, 여긴 조금 케이스가 조금 많아.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요. 이게 인물카드가 제대로 안 나오고 스토리만 이렇게 나온 걸로 봐가지고는 아마 4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이 사연이 여러 개가 아닌가 싶어. 음, 그 서로 간을 본게 아닌가? 어, 서로 간 보고 서로 저울질하고 진짜 또이 또이 만난 것 같은 느낌. 음, 또이 또이 만났다. 그러고 여기서 봤을 적에 이게 계속 돈이 없다라고 나오는데, 음, 계속 돈이 없대 여기는. 야, 이러기도 했는데, 어떻게, 해. 사람이, 그,잖아요. 그, 어떠한, 그, 상대방의 매력에 이끌려가지고, 서로를 갖다가 원한 게 아닌 것 같아. 음, 서로를 원한 게 아닌 것 같고, 이, 가만히 보니까, 이 여자가 자기가 돈 많은 척을 했다거나, 돈 많은 척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어, 사람을 갖다가 다, 대한 게 아닌가? 어, 그리고 뭐, 이렇게, 그 예를 들어서 물건을 팔아먹어야 된다라고 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해 가지고 뭐어뭐 어떠한 관계를 맺는 척 어떠한 소뭐 소를 갖다 교류하는 척해 가면서 이런 식으로 한것 같아요.를 또 그러니까 보니까 뭐 너도 개털 나도 개털이니까 짜졌을 수도 있고. 그게 한 가지 케이스예요. 너도 개털 나도 개털이니까 짜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사람이 이 여자가 돈이 많아 보이니까 어 외모는 그럭저럭이지만 돈이 많기 때문에 얘 돈을 갖다가 뺏어 먹을 생각으로 어느 정도 뺏 뺏어 먹다가 어 제대로 안 뺏어 먹어지니까 어 그냥 차고 나왔다던가 뭐 그런 거다 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자기가 생각한 거고 다르고 아이 괜히 쓸데없이 시간 낭비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음, 이런저런 명목으로 금전을 갖다가 어, 금전을 갖다가 요구했다가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냥 이 관계를 갖다가 내려놓고 왔을 수도 있고 내가 이거 뽑았는데 이걸 또 뽑았네 아이씨 죄송해요. 어, 아, 이 카드 써요. 안, 안쓴 카드 쓴다는 걸 같다가 얘기하다 보니까, 음, 쓴 카드를 또 썼네. 암튼. 자, 그런 거다라는 거지. 와, 여기는 둘다 쓰레기만 모였구나. 어, 쓰레기 한 상, 아, 쓰레기 한 상이네.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모두가 다 계획이 돼 있어. 계획이 돼 있고, 자기의 목표가, 이게, 이게 아니다 싶으니까 내려놓고 떠나는 그런 느낌이다라는 거야. 근데, 와, 이건 또 뭐지요? 그래갖고 뭐 지금 이런다. 아 진짜 재수 드럽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와 대박이다. 어 재수 드럽게 없다. 어, 아니면 조금밖에 못 뽑아 먹었다라든가. 둘중 하나야. 어 재수 드럽게 없다. 어 돈이 많은 줄 아는데 없었다. 아니면 기집에돈 많은데 돈좀 쓰지 조금밖에 못 빼서 먹었다라든가.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도, 쌍방이 어, 돈을 목적으로 한게 아닌가 싶어. 근데 여자 쪽이냐 남자 쪽이냐 놓고 봤을 적에는 남자 쪽에서 더 돈을 갖다가 목적으로 해가지고 이 여자한테 접근을 했고 이 여자도 그렇게 접근하는 거 알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만 쏙 빼먹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냥 왜? 내가 너하고 사귄다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나는 너하고 즐기려고 했던 것 뿐이다. 어 그렇게 하고 자꾸 돈을 달라니까 어떻게 돼? 그냥 뭐, 아웃 시킨 거지. 아웃 시킨 거고. 이 사람은 그런 거죠. 뭐, 분해 죽겠지. 그래도 나름 자기도 이 바닥에선 잘 나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자한테 당한 게 짜증나기도 하지. 어, 여자한테 당한 게 짜증나기도 해요. 뭐 어쩌에서 당했는데? 음, 당했다라고 봐. 그래도 뭐, 아예 뭐, 뭐, 아예 뭐, 완전히 당했다라고 보지기도 힘들어.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요. 뭐, 어차피, 이익에 의해서 만난 거고, 자기가 목적한 바를 갖다가 이루지 못한 거지. 어, 목적했던 걸 갖다가 이루지 못한 거지. 그래도, 어느 정도 혜택은 있었는데, 여긴 깨졌어요. 어, 깨졌거나, 아, 깨졌거나, 아니면 깨질 거거나. 응. 여기는 뭐, 어, 여자가 줄 마음이 없어. 어, 저기, 막,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었어야지. 줄 마음이 었는데 뭐, 어떡하겠어. 어. 줄 사람이 안 주는데, 받고 싶은 사람이 무슨 수로 받겠다라는 거야. 뭐, 뭐, 차용증 썼어? 그것도 아니잖아. 뭐, 줘야 될 의무가 있어? 그것도 아니잖아요. 맞아요. 여긴 다돈 문제야. 음, 돈 문제고, 어, 그런 거 같아요. 뭐이 이사 이 여자가 너 가라 마라 한거 같지도 않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알아서 떨어져 나간 거 같아. 음, 알아서 아 여기서 내가 더 비벼봤자 어, 더 비벼봤자 나올 것도 없구나 싶어가지고 아 똥밟았다 하고서 후퇴하는 거 같아요. 예진 음. <웃음> 진짜 저기 막 이이이 이, 이, 이 인간도 그런 것 같아. 야, 내가 진짜 살다 살다 너 같은 애 처음 봤다 그러는 거고 이 여자도 뭐 살다 살다 뭐야너 같은 쓰레기 어, 그런 것 같아. 당했어. 근데 쪽팔려서 말을 못할것 같아. 음, 당했다라고 봐요. 음. 나는 이게 누가 사기를 그러니까. 그, 다가선 목적은 되게 불순해. 이 사람은 돈 보고 저기 갖고 이 여자, 이, 저기, 뭐야, 이, 이, 이 남자가 이 여자의 어떤 경제적인 그거 갖다가 조금 어떻게 해봐서 자기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자기는 일하기는 싫고, 일하기는 싫고, 막아야 될 것은 많고. 그래서 이 여자를 통해서 그걸 갖다가 막으려고 했는데, 그, 결국은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는 거지.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 여자는 줄 마음도 없었고, 자기의 버젯은, 자, 기가쓸수 있는 그 한도는 딱 이미 정해놨어요. 그이상을이 사람한테 주지 않아. 어, 주지 않고, 그러고, 이 사람 아니어도, 어, 같이 즐길 사람 많은데, 뭐하러 이 여자가 이 남자한테 목을 매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남자가 그런 거지. 똥 밟았다 싶은 거지. 음. 카드가 여기는 너무 복잡해요 여기는 케이스가 너무 많은 것 같아 어. 여러가지 사연이 되게 뭉쳐있어가지고 음 저기 막뭐 그래서 어떻게 됐냐라고 한다면요 은 그냥 여기서 끝났어요 어. 제대로 뭘 해보고 그런 것도 없어 어. 그냥 한마디로 그, 희롱 한번 당한 거다라고 봐요. 희롱 한번 당했다라고 봐. 아무것도 한게 없어요. 물론, 개 중에는 얼만큼은 뽑아 먹었지. 뽑아 먹었다라고 봐. 근데 그렇게 대단하게 뽑아 먹지는 못했어.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여자도 보통 얘기도 아니고, 그러고, 실질적으로 돈은 없어요. 어 돈이 있어도 없어.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 은 돈을 갖다가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닐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여자의 부모님이 돈이 많은 것일 수도 있고 실제로 이 여자는 돈이 없을 수 있어요. 어 물려받아야 짓 거잖아. 그런 것처럼 어디다 돈을 짱 박아놓고 뭐 부동산에 묶였다거나 어디에 묶여가지고 실질적으로 현금은 얼마 없을 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이 여자는 요 자기 거를 갖다가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 어 그래서 딱어 저기 뭐 내가 잃어도 좋을 만큼만을 갖다가 이 사람한테 하려한것 같고 그리고 이 사람은 그만큼을 갖다가 내가 어쩌고 내가 여기다가 이 시간을 투자하냐라는 거지 그리고 솔직히 내려놓기도 조금 아까워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은이 여자가 돈이 없는 건 아니지 아니지 그렇지만 저기 뭐 현금이 없는 거지 돈이 없는 건 아니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도 이 여자를 이 여자 하고 헤어지기 전까지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어, 왜냐면 내려놓기는 아까운 폐지. 근데 딱 돌아가는 뻔사를 보니까 나한테 떨어질 건 없는 것 같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뒤를 돌아선 게 아닌가. 그러고 얘기를 해봐도 씨알도 안 먹혀. 어 씨알도 안 먹히고 돈이 한 푼도 없어. 실제로 현금은. 어. 만약에 있다 그러면 다 어디 묶여있는 돈이고 아니면 짓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똥발받네 소리가 나온 거지. 어. 그러니까 여기는 그거예요. 대화가 부족했어. 어. 대화가 부... 그리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지. 음. 왜 그러냐면 너는 그냥 엔조이야. 라는 거지. 음. 너 같은 엔조이는 쎄고 쎘어. 어. 음. 그러니까 뭐 알아서 꺼진 거예요. 여기는 이 여자가 얘를 갖다가 찬 것도 아니야. 음 지가 알아서 물러난 거예요. 암튼, 그래. 내 네, 4번 카드 리딩. 즐거우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카드가 너무 어려웠다. 음,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짠!